지미노가 얼음 조각대를 타고 멀리 멀리 떠나가네 배가 고픈 뿍 끓고 숲속에는 다람쥐가 도토리를 잃어버려 동동동 바다에는 물고기 떼 시커먼 기름 속에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하게 만들자 북극곰의 집이 녹아 얼음 조각 배를 타고 멀리 멀리 떠나가네 배가 고픈 북극곰 숲속에는 다람쥐 지켜 지구를 지키자 우리가 아!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하